요즘 따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음? 뭐, 누구세요? 응? 음?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의 주인이십니까? 여기서 아주 강한 영의 어?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 저기요, 갑자기 우리 집에 갑자기 들어와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당신, 요즘 따라 기운도 없고 입맛도 없지 않나? 어, 어, 어, 어, 음? 이집 사람들 초상님에게 아주 큰 잘못을 한게 분명해. 음, 어, 어. 아, 아니 갑자기 들어와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 이 먼지. 어, 이 집에서 며칠 안으로 이사 가세요. 안 그러면 아주 큰 일이 날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어, 당신은 아주 후회하게 될 거야. 이 집에는 벌써 다른 존재가 살고 있어. 다, 다른 존재..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는데요? 이런건 신내림이 받은 사람만이 해결해줄 수 있어 그럼 이만.. 어... 어... 뭐야 무섭게? 아니, 그냥 이상한 사람 아니야? 어... 하... 요즘 더위를 먹었나 기운이 없네 이 집에서 며칠 안으로 이사 가세요. 안그러면 나를 큰 일이 날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 와서 괜히 기분만 찝찝하네. 에? 그런 미신 따위는 나는 안 믿어. 음. 저저 저게 뭐야? 사 사라졌네? 으아... 어, 어, 어, 어, 어, 잘못 봤나? 어. 아, 니 나는 미신 같은 거안 믿는데도. 아유,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내말좀 들어봐. 요즘 어? 내가 헛것을 보고 집에 많이 있으면 힘든 거야. 어. 그래 알고 보니까 우리 집에 악귀가 있었던 거지. 어. 에 응, 그래서 그분이 참을 봐주고 집에 푸적을 붙였더니. 오, 다시 기운이 펄펄펄 쏟는 거 있지. 어 그래. 아 그냥 더이 먹은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어쨌든 어? 우리 김씨 아줌마도 이상한 문제 있으면 이쪽으로 한번 찾아가봐. 어 그래 그래. 아 그렇게 용하다 말이야. 아. 어. 혹시 아가 어? 어디 있는지 저도 알수 있을까요? 에? 뭐 알려드릴 순 있죠. <웃음> 그런 건안 믿는데 뭔가 요즘 헛것도 보이는 것 같고 찝찝하니까 속는 셈 치고 가보자 어 안녕하세요 앉아 아, 아 네네 오. 흠. Hmm. 당신 요즘 어깨가 아프지? <웃음> 어, 아 네. 그리고 애들이 골치가 아파. 허? 어? 맞아요. 음. <웃음> 그 집에 아기가 들어섰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이 문제야, 집이. 집 팔아. 그것도 아주 싼 가격에 팔아야 조상님의 화가 가라앉고 악기가 다음 집까지 안 따라갈 거야. 집이요? 많이 화가 난 악기가 들어섰어. 평생 불행할 거야.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아들 취업도 못할 거고 그리고 딸도 있지? 아 그걸 어떻게? 니네 딸은 거기 살면 평생 결혼도 못하고 노처녀로 살 거야. 네? <웃음> <웃음> <웃음> 이게뭐야! <웃음> 당신 사주를 봤는데 당장 그 집에서 나와! 당신 목숨도 위험해! <웃음> <웃음> 아, 아, 아, 그래도 그 집은 못팔아요 어떻게 구한 내 집인데 부적같은건 없나요? <웃음> 부적은 주겠지만 부적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거야 우리 딸하고 아이들 미래까지 망친다고. 어, 어, 갑자기. 어, 뭐야? 이게 왜 여기서 떨어져? 진짜 죽을 뻔했다. 정말 그 무당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어, 어.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란다. <웃음> 음. 여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오늘따라 기운이 진짜 없네. 이 시간에 또. 이 집에서 당장 떠나려고 있을 텐데. 이, 이, 이 집에 진짜 뭔가 있나요? 그래. 마지막 경고를 하러 왔을 뿐이야. 아, 진짜 이사를 가야 하나? 어, 어. 저, 저건! 어제본 그,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미신을 믿게 된거지? 어, 갑자기 나한테 화가 나네 원래 나 그런거 하나도 안믿는 단미호였는데 넌 누구야 넌딱 기다려 야! 거기서 너 귀신분장하고 뭐하는 거야? 넌 누구야? 말못해 용. 맞고 말할래? 아니면 그냥 말할래? 어... 다 말할게요! 사실 그 남자와 그 무당이 시킨 거예요! 저한테 돈 주고 귀신분장으로 집에 근처에서 얼씬거려달라고 그래? 그럼 뭐를 떨어뜨린 것도 없나? 어 그건 죽일 생각이 아니고 그냥 건 맞는 거예요. 제가 나무 위에 떨어뜨렸거든요. 아 어, 진짜 건 맞은 거예요. 이제 살려주시는 거죠. 그랬구나. 예. 음, 수고했어 이제 그 집이 싸게 올라오기만 하면 우리가 사면 되는 거야 그러게요 지금 좀 완전 고했을 거예요 <웃음> 그러셨구나 역시 난 이래서 미신은 안 믿는다니깐 어, 어. 저... 저기 그... 두상님이 노하실 겁니다. 그거 내려놓고 말씀을... 음. 아니야. <랫동> 어!